네 반갑습니다 각도의님들 어, 2022년 4월 고3 모의고사 38번에서 42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생들의 회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회의는 여러분 화법이죠 화법 그리고 나는 회의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건의문은 작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 화법 같은 경우에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고 어, 지문을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가는 문제를 먼저 보고 나는 지문을 먼저 보고 풀 겁니다 자 가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 학생일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일만 찾아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일 어, 학생 1, 그리고 학생 1, 그리고 학생 1, 학생 1, 그리고 학생 1, 그리고, 어, 여기까지 학생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선택지를 조금 외우고 들어가자고. 순서를 안내하고 논의 방향 드러내고 있다. 어, 반응을 듣고 추가 정보 요청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참여 학생들의 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회의 내용을 요약하며 아, 지난 회의 내용을 요약하며 오늘 진행할 회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 나와야겠지. 자,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결과를 아니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 우리 학교 플래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진행할 주제겠죠 주제 그러고 나서 어,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보자 했으니까 는 어, 회의의 순서를 안내하면서 논의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어, 두번째 그렇구나 동의를 한 다음에 혹시 다른 원인도 있어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발언을 듣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어, 구체적인 이유 이거는 두번째가 되겠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구나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 했으니까 이건 또 어, 회의 순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이제 4번이 나올 겁니다 맞죠 좋은 생각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시간에는 오늘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어, 담당 선생님께 드릴 권위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 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할 사항은 어, 보완할 점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 보완할 점 보완할 점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 보자 했으니까는 보완할 어, 논의할 사항은 보완할 점이겠죠. 어, 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을 구분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 ab입니다 ab만 쳐다보면 되죠 자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a에서 학생 2와 달리 b에서 학생 3은 상대가 제하는 내용의 한계를 지적한다 자 그러면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생각이야 했으니까는 한계를 지적한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 학생 3 같은 경우에는 논의하는 경우를 더 포함시키자 했으니까는 한계를 마찬가지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어, 학생 3은 상대가 제안한 내용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이 나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추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b 의 학생상과 달리 이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면 그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경험담을 소개하면 여기 보면은 어 도움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소개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험담을 소개하면 학습 플래너의 작성법도 알리고 자연스럽게 학습 플래너의 필요성도 알릴 수 있을 것 같네 했으니까 이거 효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더이상 볼 필요 없어 더이상 볼 필요 없는데 해설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어, B에서 학생 3과 달리 A에서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둘다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자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고 있으니까는 어, 타당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근데, 자신과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의견과 절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충이라는 거는, 어, 니네 의견, 내 의견, 그 중간점. 어, 니네 의견에서는 이걸 따오고, 내 의견에서는 이걸 따오자. 이거잖아요. 맞죠? 자, B에서의 학생 3과 달리, A에서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재진술하며 이해가 정확한지, 이 말이 맞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겠죠 자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 세운, 아,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나를 보고 풀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가를 보고 풀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풀 차례인데 자 40번 문제를 보세요 어, 작성한 메모이다 해서 글쓰기 계획 글쓰기 계획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글에 한 문단은 한 가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단은 한 가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문, 여섯 가지 생각이죠 여기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의 여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한 문단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1대1로 대응된다고 볼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s 쓰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제작하여 나눠주고 있다 학생수가 전체의 24% 정도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용학생수가 낮다 사용률이 낮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 문제의 원인으로 이제 필요성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작성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맞죠 그러나 우리 학교의 학습 플래너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조금 연결이 이상하죠 자 그럼 이거 문제로 물어볼 거다 그러고어 휴대성이 떨어진다 자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용하기 위해 먼저 경험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이건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B는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 경험을 들으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작, 작성법도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 요구를 반영하여 어, 플래너를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 활동 다음에 실용성 개선이겠죠 자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교의 예산이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글에 포함시켜 회의를 해결했을 때의 의미를 강조해야겠다 해서 여기 보면은 어, A, A를 해결했을 때 의미상조, 어, 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 실질적으로 돕는데 학교의 예상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예상과 노력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첫 문단에 없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면, 어, 이걸 해결했을 때니까, 해결했을 때 의미 강조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1번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바로 찾으면서 알수 있었다. 자, 그리고 다음, 어,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작은 크기의 학습 플랜을 선호하는 이유를 그래 밝혀 비해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겠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웃음> 보면은 어 B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B의 내용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잖아 맞죠? 휴대성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두 번째 거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이에서 언급되었던 학습 플래너 경험담 소개 행사에 대해 그 실시 시기를 글에 추가하여 시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래 홍보 활동이다 해서 그 실시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까? 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시 시기를 추가했다. 자 그다음에 음, D 회의에 언급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학습 플래너 속지를 요구한다는 설명 설문조사 내용. 자. 크기를 다양하자는 화 의견과 기록할 수 있는 속지를 넣는 것 독서감상이나 학교행사 그래서 뒤의 의미를 강조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게이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언급됐는지 안됐는지를 또 알기 위해서 어, 가를 읽어야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 치사하게 문제를 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의 내용이 맞는 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습플래너기획단의 세범 측면 자 학생 자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맞겠죠 그래서 명확히 틀린 게 2번이니까 나머지는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41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자 여기서 여러분이 쭈어 먹어야 될게 있단 말이야 건이 문은 해가지고 좋다 까지 건의문이 무엇이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어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그림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서 어 견의문, 어 건의문은 협박하는 글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표현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상황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어, 실현 가능함을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이익이나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지켜서 건의문을 쓴다면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어, 부모님이 설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폰을 가져야 되는 어, 상황의 문제죠 다른 친구들이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상황의 문제점이라 할수 없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뭐 의대생처럼 하루에 그 일주일에 PPT 외워야 될게 600장이면 600장을 다 인쇄할 수 없다. 또는 인쇄를 해도 인쇄를 해도 그 비용이 뭐1년이면 아이패드를 사고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심각성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때 굉장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훼손될수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겠죠 그래서 어,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간단한 심부름을 하겠다 또는 뭐 용돈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해결방안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설거지를 한번 할 때마다 천원씩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또는 용돈을 한 달에 뭐이만원씩 줄인다고 했을 때 1년이 되면 24만원이 줄어든다 또는 하루에 천원이니까 한달이면 3만원 그리고 36만원을 설거지를 통해서 36만원을 벌수 있다 그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이익 아이패드를 가지게 되면은 놀러갈때 어, 그것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가방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기 때문에 공부를 더잘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면 은 그래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 생활을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에 대해 학생들이 볼수 있는 반응 자 예상 독자 글의 형식을 고려하여 정중한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해서 정중한 인사로 표현을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자료 통계를 통계를 사용했다. 그래서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것만 제시하면은 사람이 공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계를 활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학교의 사례. 그래서 여기 보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인간학교에서 해서 제시가 되어있고 4번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또리 친구들의 학습 플랜을 제작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 4문단 기획단에 참여한다면 해가지고 근데 경험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겠군 해가지고 음 예상과 노력을 어 실질적으로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어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언티글리 ㄹ ㄴ ㄴ 틀렸으면 이제 자기 나라로 들어가야지 단어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은으로 고쳐야 된다. 맞죠? 이거는 양이잖아. 맞죠? 그래서 24%는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에 작은 이겠죠. 그래서 1번 맞다. 그리고 2번 예산과 노력이 사용된 학습 플래너의 사용률. 예산은 사용됐다. 노력이 사용됐다. 노력이 사용됐다 라고 할수 있어 예산은 사용됐다 라고 할수 있는데 노력이 사용됐다 라는 것을 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예산이 사용되었고 노력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뭐잘 모르겠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디귿 디귿은 그러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 로 해야 겠죠.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와야 되는데 실용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 라고 제시해야 겠죠. 그래서 자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스플래너 작성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습 플래너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 필요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학습 플래너를 추가하자. 그래서 요구를 반영해 뭐를 제작하는 겁니까? 시, 실제로 인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요구를 반영해 뭐를 제작했다. 학습 플래너를 제작했다. 라고 해야겠죠. 이게 빠지면은 뭐를 제작했는지 모르잖아. 맞죠? 뭐, 그, ppt를 제작했다 또는 뭐 노트를 제작했다 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입관판을 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 플래너를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어 제작한 제작한 의 목적어 올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이를 위해 우리 학생이나 학생의 자치의 중요성을 적극 공부하고 있다 이거는 어 학생이가 하는 일이잖아 근데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야 학습플래너 학습플래너를 제작하여 나눠주고 있는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권위사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통일성 통일성은 주제가 일치하는지 그의 모든 내용이 주제와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 통일성을 해치는 굉장히으로 삭제되어 이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2022학년도 2022년 어, 고3 4월 모의고사 38번에서 4 2번 화법과 장문이 함께 나오는 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 같은 경우에는 화법이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 장문이니까 글을 먼저 보고 풀면 빠르게 풀수 있다 그리고 글은 한문단에한 가지 생각이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어 이렇게 글쓰기 계획, 계획에 있었을 때1대1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단 개수가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문단 개수, 개수와 다르면 무언가 한개 빠졌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의문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리고 건의문의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